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였죠 DJI에서 새로 나왔던 DJI Mini 3 Pro 드론을 산 거는 물론이고요 드론뭐 이미 많은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건데 드론 RC 콤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박싱은 아니고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론 악세사리를 바로 두 개를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와서 악세사리를 조금 추천해 드릴까 해 가지고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Where? Where? Where? Where? 첫 번째 악세사리는 바로 이 하드케이스 가방입니다. 케이스. 네, 그래서 하드케이스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뭐 에어라든지 다른 뭐 모든 드론에서 다 하드케이스를 가지고 다녀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케이스 내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가방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DJI 마크는 어, 제가 구입한건 아니고 얘네 케이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꽂아보라고? 알리에 샀는데 알리에들이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플라이모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배터리 슬롯이 있고요. 여기는 뭐 어댑터라든지 이런 걸 넣을 거고, 또뭐 ND 필터나 뭐 메모리 카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RC 컨트롤러가 있죠? 지금 보면 저는 요, 스틱도 원래 꽂아 넣어야 되는데 귀찮아 가지고 얘네가 좀 두께가 돼서 굳이 안 빼도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고 이 아래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니 3 프로 드론입니다. 네, 잘 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어, 하드 케이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세계 백화점 영상 올렸을 때도 하드 케이스 사겠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구입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했고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매 링크를 남겨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드케이스를 제가 구매한 이유는 이렇게 튼튼한 거는 물론이고요 얘를 이륙이랑 착륙 장소로 쓰기 좋다는 거예요 뭐 착륙을 그렇다 치더라도 이륙할 때얘 위에서 드론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땅이 뭐 진흙이라든지 아니면은 풀이 좀 높아 가지고 이륙할 때 프로펠러에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케이스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뭐 걸리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주 그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수납할 때도 좀 편하게 차에 이렇게 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드론 가방이라는 게막 트렁크 같은 데 들어가다가 보면은 어떤 데 무게로 눌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를 한번 구입해 봤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액세서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두번째 악세사리는 바로 별거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들 뭐공유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두번째 악세사리는 바로 네, 이 컨트롤러 스트랩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것도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들어가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산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뭐 이렇게 빠질 거라든지 이런 걱정은 없네요 옛날에 매빅 1% 이런 것들은 이런 선이 있었는데 빠지기가 좀 쉬웠거든요 근데 뭐 전혀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드론을 조종할 때는 양손이 프리할 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양손을 다 쓰면 좋겠죠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드론을 찾으러 갈때 빨리 얼른 찾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양손을 들고 이제 드론을 네, 이렇게 뭐두 손으로 한 손으로 우선은 이제 출발할 때 양손을 통해서 좀 컨트롤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다가, 급하면 하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전화를, 전화가 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다 때도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뭔가 좀 편, 손이 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문자를 쓴다든지 할수 있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러를 놓는 게 훨씬 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랩을 늘 사는 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더 추가로 보니까 요즘에 뭐 추가적인 악세사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뭐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던데 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악세사리 제가 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어, 플라이보가 이제 주문이 되고 예약이 이제 곧 들어온다는데 저도 들어오게 되면 은 거리 테스트라든지 다음 영상을 찍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여기까지 이칸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